Lesson 7, Life in Space. 우주에서의 생활. 부제가 The Best New Thing. 가장 최고의 새로운 것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소설인데, 우주에 이제 어떤, 가족이 살아요. 근데 이제 그 지구로 여행을 온, 뭐, 그런 짤막한 소설입니다. Rada lives on a little world for our space. 자, Rada. 이름인데요. Lived. 살았어. 어디에 살았어? 작은 세상에. 큰 넓은 세상이 아니라 작은 세상이에요. 우주는 넓은데 왜 작은 세상일까? 예, 네, 우주에 있는, 그, 조금만, 뭐, 우주선에서 살았겠죠. 네, far out in space. 밖에 먼 밖에 이런 소리로 좀 먼, 멀다란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라다는 우주에서 멀리 있는 작은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여기는 on a little world, 여기는 in space, 라두고요 s h e l i v e d there with her father, mother, and brother Johnny 그러니까 어, 얘가 Radha인데 Radha는 엄마, 아빠, 아빠, 엄마 그리고 예, 남동생인지 Johnny라는 남자 형제랑 함께 살았습니다 라는 얘기죠 거기에서 거기에서. r a t h e r s father and other people worked on spaceships 아하 과학자였나봐요 Radha's 아버지는 아빠와 and other people은 다른 사람들은 좀 사람들이 얘네 식구 말고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Walton spaceship 우주선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응. Only Brad and Johnny 많이 only 뭐 많이 only Brad and Johnny were children. 아이들은 얘네뿐이었단 소리죠. Brad and Johnny만 어린이였습니다. They were born in space. 오호 얘네들이 우주에서 태어난 애들이네 특이한 애들이군요. 수동태죠? 어디어디에서? 어, 뭐, 뭐, 뭐, 태어나다 라는 소리인데 인스페, 우주에서 태어났다 be born인데 항상 태어나다 출생했다는 거는 과거형이 거의 100%죠 네. 태어났어요 뭐 태어날 거다 미래형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이 있고 나서 태어났다 할 때는 they were born in space one day 어느날 dad told rada and johnny we're going back to earth tomorrow 자 아빠가 rada와 johnny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going back 돌아가고 있어 가 아니라 내일이기 때문에 돌아갈 거야 will go 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 가까운 미래를 이렇게 big e n 현재 진행형이죠 원래 시제는 네, 현재 진행형이 가까운 미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미래형 이렇게 힌트가 있으니까 알겠죠 우리는 내일 지구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아빠는 돌아가는 게 맞지, 그지 음, 지구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going back to. 원래 본거지가 여기란 소리야. We're going back to Earth tomorrow. 우리 내일 지구로 돌아갈 거다. 예, 지구 대문자 썼어요. Right a n journey looked at dad. 아빠를 봤어. In surprise. 예, in p l u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예, 이때 놀람이라는 명사인데 합쳐서 놀라서라는 부사가 돼. 놀라서 쳐다봤고, and floated. 예, 동사가 두 번째 동사. 예, 첫 번째 동사. 예, 아빠를 처, 놀라서 쳐다봤고, 그 다음, floated towards him. 예, 우주에서는 중력이 약하니까, 거의 없으니까, 둥둥 떠다니잖아요. 끝내고 사는데, floated. 떠갔어요. 그, 그러니까 걸어간 게 아니라, 둥둥 떠갔어. 아빠를 향해. 힘은 아빠겠죠. 예, towards, 향해. 몸을 향하여. towards him. But I s a d t h a 아빠에게 물었어. What's, what's it like on earth? 예, 지구에서는, 어떠, 때요 지구의 모습이 어떠냐는 소리. 그러니까, how라는 표현인데, like하고 what하고가 how니까, 어때요? 지구는 어때요? 이렇게 상황, 상태를 물어보는 거죠. What's it like? 뭐와 같냐? 이거야. 지구에서는 뭐와 같아요? 지구에서는 어때요? 지구에서 상태가 어때요? 이런 말. Everything is different there. 모든 게 다르지. 다른, 거기서는, 지구에서 자, 이제, 이런 거 알아도 되죠? 예를 들면, 다른데, 구체적으로 뭐 하늘, 갑자기 팍, 범위가 줄어들어, 그러면, 예를 든 거야. For example, 또는 for instance. For example, for instance. 예를 들어, 하늘은 파랗고, 아, 하늘 파랗단다 Answer that. 아빠가 말했어요. 이렇게 따옴표가 있으면, 따옴표가 있으면, 예, 여기 동사와 주어가, 껴서 나오죠. 근데 물론 이 주어가 대명사면 다시 히나 쉬가 먼저 나오는데 대명사가 아닐 경우에는 동사가 먼저 나올 수가 있어요 모든 게다 다르지 예를 들어 하늘파랗단다라고 아빠가 대답합니다 I've never seen a blue sky. 자, 중요한 문법이죠. have pp 현재 완료. never 들어가서 무슨 용법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우주는 하늘이 시커멓잖아. 뭐 파랄 게 없죠. 어, 난 푸른 하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라고, 전이가 말해. 요 역시. 이렇게 돼있죠. The sky is always black here. 하늘은 항상, 여기 검었잖아요. 예, 이런 일반, 뭐지?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 앞, 비동사, 조동사 뒤에 이렇게 주로 쓰여요. 하늘은 보통 여기서 까맣잖아요. 여기란 어디? 우주. 그죠? 지구와 반, 그,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하늘이 파랗다는 거야. 앞으로 다른 얘기를 더 많이 하겠지? 예, 내용 흐름 잘봐두고요 예, 여기 현재 완료. 그 다음에 what's it like? how s it? 인나맞 비슷해요. Where did Rada live? 예, Rada는 어디서 살았지? 예, Rada lived uh, on a little world in space. 라고 본문에 돼있죠 정리 잘해줄 것.